아, 잘 촬영해 주시고 많이 봐 주신다니 기쁠 네. 따름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아 오늘 오랜만에 아 정장을 입었어요. 그죠 원래 강의할 때 정장을 잘안 입어요 왜냐면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할 때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분도 좀낼겸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웃음> 오늘 제가 가게 될 곳은 어 서울에 있는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갑니다 여기에서 인포그래픽이랑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은데 얼마나 또 많은 학생들이 보러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또 재미있을 것 같네요.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Go, go! 그냥. 그러니까 복제, 복제라는 것과 그러니까 컨트롤 키도 복제 맞춰놓기를, 한 번에 쓸수 있는 야. 단축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주시는데, 아, 그, 이제, 관사님은 어, 아예 컨트롤 C부터 누른 채로 이동하는 아, 아, 거를 정말. 컨트롤 C, 음, 컨트롤 V를 합쳐서 할수 있는 기능을 아, 아, 사용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애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아, 그 그런 차이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생각했어. 좀 차이가 네. 시작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뭐 다른 강사님들도 있고 아니, 아니, 하지만 아, 원래 저는 파워포인트를 네. 알려주고 싶을 때 네. 어떤 느낌으로 좀더 알려주고 싶냐면 사실 디자인도 예쁘게 하는 건 저번에 도두다 많이 하는데 좀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음 더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렇게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신다니 네. 기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봬서 아가아네하하 근데 유튜브에서 랑 똑같이 생기어요아 그래요? 비어있는 강의실입니다 강의 끝나서 다들 갔네요 오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뭐 방금 휴지 휴지는 아 커피 쏟아가지고 물도 있고 서브웨이를 받아가지고 지금 좀 있다가 어, 카페 에 가서 서브웨이 요거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점심을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참, 이 커피 준그 대학생 미소국과 대표. 지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많이 시끄럽네요 4시, 4시거신데요거올거에요 그니까. 네. 끝나고, 아 여기 뭐라고 문자 보네요 근네 <웃음> 천천히인거 같아요아 네. 저 지금, 어, 좀 하려고, 일찍 아, 왔어요. 아, 네. 강의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 고생했습니다. 불좀 혹시 켜줄 수 있어요? 지금 컨설팅, 1차 컨설팅이 끝났는데요 총 2시간 반 동안 떠들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쉴틈 없이 그래도 강의라는좀 다르게 이게 개인 컨설팅이거든요 회, 그 학교에서 이제 저한테 계약을 맺고 한 학과 대상으로 한 그런 컨설팅을 한달 정도 네, 하게 되는데, 좀더 개인 한 명, 한 명의 한 팀, 한 팀의 이제 좀더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좀더 신경 써줘야 되고, 가까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 힘들다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까다롭죠. 제 실력이랑 제 어, 그 마인드가 다 나오게 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오늘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6시 34분이네요 원래 6시 에 끝나야 되는 건데 30분을 더 했어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저는 원무를, 남은 업무를 마치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안녕